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칼립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 출시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모아서 드디어 아마도 전 제품을 다 모은 것 같아서 리뷰를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를 리뷰할 거냐면 어, 저도 안 세봤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에다가 추가로 따로 판매하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 하나, 둘, 셋. 네. 다섯. 이렇게 총 21가지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 21가지의 마스킹 테이프를 리뷰업도록 할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리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하나씩 태그 형식으로 되어있는 이런거부터 먼저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썸, 그리고 주토피아 그리고 이 커밋 개구리 그리고 토이스토리와 위니더푸 이렇게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의 품번은 1003993여기 뒤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1003993입니다. 이제 하나씩 붙여보도록 할게요. 가위가 없는 건데로 손으로 이렇게 딱 뜯어서 바로 리뷰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차피 환불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 뜯어줄게요. 진짜 이걸 모으려고 어 이게 11월 말 정도에 출시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어 찍고 있을 때가 12월 14일 정도 됐으니까 어한 2주 정도 계속 틈틈이 이곳저곳 다이소는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공을 들여서. 한 2주 정도? 되게 오래 준비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준비한 마스터 슈이프 지금 처음 뜯어봤는 거라서 저도 굉장히 설레요. 특히 이주토피아랑 썸썸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엽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썸썸이랑 주토피아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우선 유토피아는 지금 카메라에 비치는 거랑 색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 여기부터 천천히 붙여주도록 할게요. 오, 이게 처음 뜯었을 때, 어, 뜯는 소리나 그리고 종이에 달라붙는 걸로 봐서는, 일반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 보다는 접착력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단 그 마스킹 테이프 단색으로 12개 짜리 세트 있는 거 혹시 사보셨나요 그게 굉장히 접착력이 약해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접착력이 많이 구렸는데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보이시죠 클로즈업을 하자면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분홍색 배경의 주토피아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썸썸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썸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일반 미키마우스보다 약간 조금 더어 유아 채널이 조금 더 어린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가, 가로, 세로 다 붙이는 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줄씩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 마스킹 테이프 떼어지는 소리 들리나요? 굉장히 접착력이 강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떼어지는 마스킹 테이프가 접착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온갖 디즈니 캐릭터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어, 토이 스토리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어 남색 배경이라서 제가 남색 배경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엽게 나와서 한번 사봐도 될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두줄 붙여줄게요. 이런건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어 조금 나이가 어린 유아 친구들이 그리고 특히 여자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웃음> 또 점점 나이를 먹은 어쨌든 대부분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작은 남자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니까 이런 거는 뭐 딱히 연령 구분을 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인기가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약간 해괴한 초록색이랑 흑백이랑 같이 섞여있는 이런 되게 신기한 디자인의 커밋 마스킹 테이프 이것도 붙여 보도록 할게요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접착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는 음다 마스킹 테이프 자체가 다이소께 다 다이소꺼 라고 해도 다 케바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고 해서 각 그니까 경우마다 다 달랐거든요. 어떤 거는 굉장히 접착력이 약했던 반면, 어떤 거는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접착력이 굉장히 셌어요. 근데 이번 거는, 어, 이렇게 좀잘 찢어지는 이런, 이런 사고만 없는 거 빼면 굉장히 접착력은 괜찮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찢어지는 문제가 물론 제가 잘못 뜯어서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더 고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약간 배경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음, 약간 어두운 연갈색? 이런 색깔이라서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납니다. 일상 다꾸보다는 빈티지 닦고 같은 걸할때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마스킹 테이프를 우선 붙여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서디페 같은 그러니까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아니면 서울 디저트 페스티벌 이런 어떤 작은 부스가 열리는 곳에 가면 항상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각각 개별 표정해놓고 여기 위에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놓고 파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이소는 항상 이렇게 안나오고 이렇게 통같은 거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마 기존에 있던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 10종류를 새로 리뉴얼해서 다른 종류까지 다 추가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 아마도 품번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건 라푼젤인데 1016255아 이거 다 다르네? 그러면 어,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푼젤 디즈니 마스킹테이프는 품번이 1 0 1 6 2 5 5 마스킹 데이브입니다 이거는 음, 이 스티커를 또 모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여기다 옆에다 붙인다던가 그런 분 있는데 음,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표 같은 거를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옷을 이렇게 뜯어서 어차피 뒷면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뜯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뒷면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비닐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스티커는 다이어리에 붙이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유용할 것 같으니까 이건 옆에다 남겨둘게요. 이것도 푸 마스킹 테이프와 비슷하게 뭐 배경 색깔이 굉장히 빈티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커밋 마스킹 테이프처럼 색깔이랑 흑백이랑 같이 섞여 있어서 어 굉장히 약간 오묘한 느낌을 내고 이거 마스킹 테이프가 지금 뜯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저는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에서 이런...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뜯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다이소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를 제외한 다른 마스킹 테이프들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부드럽게 뜨, 끊기는 경우는 보통은 접착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 옆에 있는 것들을 뜯을 것처럼 되게 억세게 뜯기는 경우는 접착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 이거는 이 라푼젤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끊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접착력이 나름 있는 되게 신기한 타입의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과연 이것도 그렇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뜯는 게 항상 어려워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최대한 안 뜯으려고 하면서 뜯어야 해요 그리고 이게 또 플라스틱으로 포장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 게뭐 일단은 플라스틱은 한번 뜯으면은 뭐 약간 쓰레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구에 더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비닐 소량밖에 안 나와서 이건. 그래도 비닐도 역시 안 좋긴 하지만 나름 지구에 조금 더더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마스킹 테이프 포장법입니다. 이얘 아, 깜빡하고 품번을 못 읽어드렸는데 그떡하지 어, 이건가? 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품번 1003996입니다. 100396. 혹시 아니라면 영상을 돌려봐서 잠깐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짠! 이렇게, 이거는 투명 배경에 파랑색이랑 노랑색, 흰색만을 배경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되게 쨍한 느낌도 있지만 음.. 뭐라고 할까요? 되게 툭 튀어서 그래서 어디에나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마스킹테이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밤비 마스킹테이프고 한번 역시 1003996입니다 이것도 같이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어, 제 랩피셜이지만 예전, 그러니까 리뉴얼되기 전 다이소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 그런데 이게 리뉴얼되면서 이렇게 따로 개별 보장이 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모아놨으면 그러면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할 텐데 제가 그때는 다이소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으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밤비 마스킹 테이프 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리뉴얼 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 로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분홍색 배경이고 밤비랑 숲속 친구들이 그려져 있어요. 음이원은 약간 공주풍으로 꾸밀 때 굉장히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홍색 색감이고요. 그리고 이 인어공주가 그려진 마스킹테이프는 품번이1016257 마스킹테이프입니다. 이거는 약간 그림체가 묘하게 원작이랑 약간 달라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물건들 중에서 또 하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또 리뷰를 보니까 예쁘다는 평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한번 시험 삼아서 구매해봤습니다. 우선은 투명 배경에 인어공주랑 그리고 옆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바닷속 생물들이 같이 그려져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 옆에 뜯는 선이 있어서 뜯는 선으로 뜯으면 훨씬 더잘 뜯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위에 스티커를 제거해주고 여기서 같이 붙여줄게요 이거는 음... 약간 떨어지는 소리가 이 옆에 있는 각각 태그 같은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마스킹 테이프랑 떨어지는 느낌이 좀 비슷해요. 이거는 약간 접착력이 약한 느낌? 아마 이게 상품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였고요. 확실히 투명해서 어디에 붙여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자스민 마스킹 테이프 품번은1016257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좀더 속도를 묻혀서 빠르게 포장을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약간 디자인이 이 위에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릴 마스킹 테이프랑은 다른 느낌인게 음 약간 카툰 느낌? 뭔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뭐라고 하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음 아! 팝아트? 팝아트 같은 느낌이에요 팝아트 카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일단 다이소에서 처음 시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한번 시험해볼 겸 샀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뜯을 수도 있네. 이것도. 음, 약간 배경 색깔이 오묘한 게, 어, 약간 이것도 평소 그냥 일반 닦고에서는 잘 쓰이지 못할 것 같고, 음, 빈티지 닦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이것도 접착력이 약간 많이, 묘하게가 아니라 그냥 많이 약간, 떼어지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근데 접착력이 약간 약합니다. 살때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벨공주 마스킹 테이프 1016225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것도 같이 뜯어볼게요. 어, 이거는 약간 이것도 인어공주처럼 원화가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음 이거는 뭐라 해야 할까 이 뒤에 보이는 자스민 공주 마스킹 테이프랑 그것도 나름 다른 디자인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인물이 나오기보다는 사물이 중심이 되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분홍색에서 보라색으로 점점 그라데이션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 분홍색에서 노란색으로 점점 그라데이션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약간 뭐라고 해야할까 이 그라데이션을 잘만 이용하면 은 바꾸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고 예쁘게 꾸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디즈니를 주제로 육콩 다이어리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XR공주 한 번은 1016257입니다. 이것도 벌써 새로운 노트를 펴서 새로운 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 정말 이 포장이 다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스티커가 너무 단단해요. 그거가 너무 딴딴해서 잘안떼안보기 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개봉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밤비처럼 배경이 분홍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밤비랑 같이 콜라보해서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작화가 나와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분홍색 밤비랑 굉장히 비슷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겨울왕국. 이것도 약간 묘하게 작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이 1 0 1 6 2 5 7이고요또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게 뭔가 비닐을 잘 뜯어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뜯기가 너무 귀찮아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붙으면 손에 또잘안 떼어져서. 이런 단점만 좀 없어지면 좋을 텐데 근데 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약간 조금 더 뜯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음 여기는 이렇게 뜯어서 음, 이것도 굉장히 리뷰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이것도 배경이 투명한데 엘사랑 안나가 굉장히 다른 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투명하고 그런데 엘사랑 안나밖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물론 가끔씩 올라프도 나오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겨울이니까 요즘 다구할때 쓰기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품번은 1016255.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아,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개봉하다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21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총 16개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옆에 남아있는 마스킹 테이프가 한 7개? 이거 포함은 8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리뷰했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어, 이것도 약간 그 백설공주랑 그반비 마스킹 테이프랑 똑같이 배경이 분홍색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백설공주보다 조금 더 연한 거 보이시죠 백설공주보다 조금 더 연하고 밤비 보다도 약간 더 연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스킹 테이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왕자랑 공주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그림체가 진짜 그 원작 애니메이션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음 이거는 저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스킹테이프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짜 이건 무조건 갖고 싶어했던 앨리스 원노랜드 마스킹테이프 한번 1016255입니다 제가 어 앨리스, 그러니까 디즈니 중에서도 앨리스를 진짜 특히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이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 중에서 종류가 몇, 뭐뭐뭐뭐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앨리스 마스킹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또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구하기가 또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꽤 한참 돌아다녀서 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보통 앨리스 하면 은 스페이드 클로버 하트, 뭐체시어캣 이런 걸 생각해서 보통 검정색? 아니면 투명? 이렇게 배경이 색깔이 다 거기서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파란색입니다. 붙이면 어떤 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음, 다 이거는 모자 장수랑 토끼 장수하고 앨리스와 체셔 고양이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앨리스 인 원더랜드라고 이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쨌든, 엑스트라도 나오고, 토끼 있고, 여왕님, 하고, 트럼프 명정들까지 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저는 어,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리뷰한 마스킹 테이프 중에서 이게 진짜 제일 좋습니다.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 중에서 이게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색깔이 굉장히 예뻐서 어디에 갖다 붙여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범퍼 마스킹 테이프 품번은 1003996 입니다. 어, 이것도 약간 토이스토리랑 비슷하게 음, 배경이 파랑색이라서 되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린 친구들은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랑색 뭐 이렇게 색을 구분지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남자애들도 되게 마스킹테이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일리스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코끼리, 코끼리가 진짜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약간 공주같은 디자인이 아니라서 또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여운 덤보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아 이건 색깔을 뭐라고 해야지? 연한 남색? 아 뭐라고 해야할까? 음... 파란색이긴 파란색인데 약간 되게 애매한 색깔이에요. 연는 남색?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에 나오는 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데 이거보다 좀더 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접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티치를 붙여볼게요 이건 품번이 1016254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제가 사실 스티치 요를 유치원이었나 초등학교였나 거기서 몇번 보여줘서 본 기억은 있어요 본것 같은데 근데 어, 진짜 몇몇 장면밖에 안 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또 근데 저는 아기때 봤을 때는 이게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긴 게 되게 무섭다고 엄청 싫어했었는데 어, 근데 커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다들 귀엽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마스킹 테이프로서 쓰기에는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이 스티치가 먹을 거랑 같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접착력이 굉장히 약한 느낌이에요. 살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개, 4개, 네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 인클레디블 2라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이거 영화를 안 봐서. 손번 1016254의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것도 되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우선 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이 인크레디블 2에 나오는 아마도 등장인물들의 얼굴들이 그냥 쭈르륵 일렬로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배경은 파란색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모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마스킹 테이프예요. 약간 레고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얘 끝이 잘 뜯어지는 게 아마도 접착력이 얘가 강해서 서로 붙어있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접착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함께 붙여주도록 할게요. 인크레디블스 2가 재밌나요? 저는 아 제가 하도 영화를 안 보다 보니까 어 요즘 나온 영화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뭔가 공감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공감되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네. 이거는 아 색깔이 음파랑색 약간 시안? 진한 시안색 라고 보시면 돼요. 그포할때 보면은 시안이었나 청록이었나라고 계속 나오는 색깔 아시나요? 그 색깔인데 아그 색깔이 약간 진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파랑색으로 진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 다음은 음, 어떤 걸 하지? 이거. 해피 리틀 몬스터라고 되어 있는 몬스터 주식회사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붙여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 이거는 품번이 1016254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도 약간, 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주, 공주, 막, 사랑스럽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 이 몬스터 주식회사 괴물들 두 명이 나오고, 두 마리? 두 마리가 나오고, 그리고, 배경이, 어, 약간, 뭐라 해야 할까, 회색? 되게 애매해요. 이거 보이시죠? 약간 털? 느낌? 캐치복 느낌의 회색입니다. 그리고 리틀 몬스터 라고만 되어 있어요. 되게 디자인이 간단해요. 몬스터 또 되고 필스 그리고 스크림이게 몬스터 주식 회사가 어제 기억으로는 이 괴물들이 어린 애들 꿈 속에서 등장해서 꿈이 아니라 현실인가? 거기서 등장해서 괴물을 보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는 걸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나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안 보셨다면 보시는 걸 추천해요. 다음은 칩앤데일이라고 되어 있고 품번은1003996 이거는 저는 영화가 있나요? 영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제가 디즈니 책이 있었어요. 디즈니 동화책. 거기에 얘네들이 나왔습니다. 칩 앤데일. 어, 얘네를 본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어, 또 무슨 내용이었지? 얘네가 막 도토리를 숨기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영화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되게 귀엽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팝콘인지 뭔지에 파묻혀서 <웃음> 뒤에 꼬리만 보이는 굉장히 귀여운 발랄한 칩앤데일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배경 색깔이 또 독특한 게 약간 하늘색? 하늘색인데 굉장히 약간 민트 색깔이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늘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색깔이 독특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마리 마스킹 테이프. 이 친구는 음, 품번이 1016254이고요. 얘도 디즈니 동화책에서 봤는데 영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영화가 있다.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본것 같은데. 그 움짤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어디서 나왔지? 내용이 기억이 안나서 뭐라고 설명을 못해드리겠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재밌음,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예요 않을 이것도 역시 배경이 분홍색인데 음... 이건 약간 어떤 마스킹 테이프랑 디자인이 비슷하냐면 커밋이랑 이... 푸랑 느낌이 되게,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둘이서 같이 붙이면 되게 잘 꾸미면 되게 좋은 콜라보를 해서 닦고를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 이것도 되게 잘 펴지는 걸 봐서 접착력이 음, 약간 다른 일반 마스킹 테이프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계속 그려져 있어요. 짠!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다이소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 무려 21개를 전부 다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어떠셨나요? 혹시 이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가 궁금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다이소에 가서 사야겠다 하고 싶은 마음 혹은 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무려 마스킹 테이프 242개 정리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칼님이었습니다. 안녕